그러니까 내가 스윙이 길어버리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내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 빨리 오는 공을 끝까지 봐서 여기서 봐야 돼 맥푸치님은 살살 치는 것 같은데 무게감이 있네요 토개? 손목을 쓰니까 아 스윙은 이거 수비도 똑같아요 저 푸싱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 정도 스윙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빨리 가죠 네. 수비도 내가 스윙 크게 한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스윙을 작게 해도 손목힘만잘 쓰면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스매싱도 세게 하는데 약하신 분들 엄청 많죠 손목 안 쓰고 팔로만 치시는 분들이니까 아 이게 꾸준히 꾸준히 연습해서 10개 중에 2개를 넘겼으면 그 다음 레슨때는 3, 4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야 돼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으니까 계속 그걸 연습을 해줘야 돼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방금처럼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꾸준히 연습하면은 이제 이게 천천히 오게 될거예요자 <웃음> 수비 자세 한번 잡아 볼게요 제가 수비의 달리는 만들어 드릴게요 자 자세 네. 잡고 울리는 게 안돼요? 아니면 낮게 때리는 게 아니라 커트가 안돼요? 커트? 커트? 안 커트할 때 스매싱이 세게 오잖아요. 근데 스윙을 이만큼 하면 안 돼. 나, 나, 나. 오히려 짧게 끊는데 얘를 앞으로 끊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로 끊어요 어떻게 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끊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살짝 위로 떠서 끊어져요. 내가 걸려도 되니까 지금 연습할 때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짧게. 한순간에, 한순간에, 나. 준비, 나. 준비 하나, 엄지 엄지 땅땅땅 땅. 아, 엎어지지 말고 아. 네. 엎어지지 말고 힘 풀어봐요 하나 아. 면이 그냥 그대로 들어 여기서 끊어야 돼 이, 여기서 거기 나와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빨리 오는데? 빨리 오니까 되는 거야 스윙 커! 너무 길어 스 너무 길어 하나, 이 정도 하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힘줘 하나, 둘, 그렇지 나 둘, 기다려. 기다렸다 짧게. 내 앞에서. 기다렸다 짧게. 네. 이, 빠르죠? 그러니까 내가 스윙이 길어버리면 이게 떠오가는 거예요. 내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 빨리 오는 공을 끝까지 봐서 여기서 봐야 돼. 봐봐요. 저 지금 이 정도 스윙인데 진짜 길었죠? 근데 센 공을 스윙한다고 하면 더 길어져요. 그래서 한순간에 빠르고 짧게 끊어진다는. 근데 지금 너무 아래로 갔어. <웃음> 너무 아래 말고 살짝만 아래. 살짝만. 그렇지. 한발 앞으로. 살짝 아래. 준비. 떼죠? 하나, 둘. 스윙 빠르게. 그렇지. 스윙 빠르게. 발 옆으로 가지 마.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왜 옆으로 가요? 오른발. 앞으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탕탕! 시작! 나둘! 문제점이 나둘! 이런식으로 그대로 가야지 쏙! 셔틀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칠 거예요? 얘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가야지 아이 셔틀을 면을 바꾸라는 얘기구나 면이 셔틀이 여기에 있으면 은 여기에 맞는데 셔틀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윙하잖 처음부터 여기를 맞춰서 앞으로 나가야지 응. 한순간에 짧게 준비 짧게 땅땅 그렇지 땅땅 그렇지 이 정도 느낌은 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방금처럼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은 이제 이게 천천히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빨라 보이죠 그런데 타이밍만 맞추면 쉬워요 스피드. 응. 자 준비 하나 둘공박공박 끝까지 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방금 엄청 잘했는데 내가 더 빨리 짧게 떨어뜨리고 싶으면 더 스윙을 더 끊어야 돼 하나 둘 조금만 더 하나 둘 너무 깎였어 앞으로 땅땅 그렇지 땅땅 그렇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조금? 지금 10% 정도 온거 같아요? 그래도? 10%를 낮춰주니까 이게 이제 점점 빨라질 거예요 이거 왜푸츠님은 여... 살살 치는 거 같은데 무게감이 있네요? 손목을 쓰니까 스윙을 아... 이거 수비도 똑같아요 저 푸싱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 정도 스윙 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빨리 가죠 네. 수비도 내가 스윙 크게 한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스윙을 작게 해도 손목 힘만 잘 쓰면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스매싱도 세게 하는데 약하신 분들 엄청 많죠 손목 안 쓰고 팔로만 치시는 분들니까 아, 뭐 되게, 되게 묵직해서 어, 살사 저는 이거밖에 안쓰세요 앞스윙밖에 아 근데 느낌이 되게 음. 묵직해서 어, 당연하죠 뭐지 이런 이런 어, 그래야죠 <웃음> 저 힘이 진짜 없어요 <웃음> 아 진짜 진짜 팔 힘이 없어요 저도 <웃음> 저도 제팔 힘이 없는데 <웃음> 자 준비 자 잡고 나 그렇지 나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나둘 공박 하나 둘 준비 따당 그렇지 따당 미리 스윙하면 안돼 기다려 기다려 한 번에 나둘 떴어 나, 둘, 그렇지 나, 둘, 그렇지 아이고, 쏘리 나, 둘 나, 둘, 그렇지 나, 둘 어, 그 잘했어요 어, 박자 잘 맞았어 그래도 아까 거아 준비 시작 나, 둘 나, 둘, 그렇지 나들 오 좋아 나들 나들 준비 나들 나들 그렇지 잘했어 나들 나들 나당 준비 나당 나들 다시 나들 <gate> 그렇지 나들 좋아 나들 파파파